왜 이렇게 어둡게 나오지? 왜죠 도대체? 카메라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요 핸드폰 준비 한번 해볼게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9시 조금 넘었는데요 출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가 재택근무할 제 방을 <웃음>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보면은 여기가 설거지 아니 설거지가 아니제 세안 대가 아니라 뭐 화장대! 화장대고요. 이렇게 책장이 있고 PC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. 위급상황에 먹을 수 있는 과자들 위급상황에 먹을 수 있는 젤리 또 위급상황을 위한 과자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택근무를할때첫 번째는 10시가 되면은 저희 팀방에다가 오늘 몇 시에 근무를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업무 어떤 거 하는지를 보내고 업무가 종료됐을 때 오늘 내가 어떤 거 했는지 올려주면은 됩니다 그러면 이 검은 사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썸네일을 그리면 좋을지 아이린에게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리시나요? 어네 들려요.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아. 되지? 이거, 이거 스티커폰인가? <웃음> <웃음> 저희 이번 주 이제 모레 검은 사담 나가잖아요. 검은 사담 검은 사담 이번 주거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주제 같은 거? 이번 주에 있었던 업데이트 얘기들 간단하게 하고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이벤트들 소개해드리는 음. 방향으로 잡아보고 있어요 아 괜찮겠네요 그럼 약간 썸네일도 그런 느낌으로 가보면 되겠네요 저희 영지관리인 한명 추가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림 조각 맞추기 있잖아요 맞아요 기 삼. 좀 편집이 아마 아, 직접하다 그렇죠.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<웃음> 편집은 우리 아이린이 한땀한땀 한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썸네일 그리고 이따 다시 컨콜 드릴게요. 네. 알겠습니다. 코스페요 네. 네.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그려야 되는 이미지가 아까 아이린하고 얘기한 것처럼 그림 조각을 들고 있는 뭔가 퍼즐 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하고 집사 레이몬드를 어, 주제로 한번 그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아이린이 새로운 집사를 보고 약간, 어? 하고 약간 궁금해하는 느낌으로 그릴 거예요. 약간, 음. 누구지? 이 아저씨. 이 할아버지는 누구지? 약간 그런 느낌으로. 약간 표정 위주로 먼저 잡고. 그려볼까 합니다. 좀더 신나있죠? 옆에 그림조각 그려드리고.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. 뭘 하나 해도. 어 잠깐만! 지금! 여러분, 되게 중요한 걸 까먹을 뻔했어요. 오늘도 우두머리를 잡을 시간입니다. 이제.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 곱창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게 오늘 저의 점심입니다 음.. 나쁘지 않아 괜찮아 먹어보자 어. 음 나만 얘기했네. 말좀 해봐. 자 이제 설거지도 다 했으니까 커피 하나만 뽑아서 다시 일을 하러 갈 겁니다. 지금까지 찍은 거를 한번 저희 편집자들에게 보내서 1차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야 오후에 찍는 것도 뭔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샤랄라 지금 녹화되고 있겠네 지금? 네 지금 방금 네. 이제 맞춰서 켰는데 혼잣말 엄청 많이 하고 지금 <웃음> 지금 흑인으로 나왔다 백인으로 나왔다 눈, 코, 입만 남았다 난리예요 지금 나 어떡해 근데 이거 되게 처음에는 되게 샤랄랄라한 핑크핑크한 걸로 갈라 야되는데 저도 듣고 바로 해서 금요일까지 일단 드려볼게요, 최대한. 저는 음. 좀더 재밌는 포즈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새로운 연지, 아. 집사를. 있어요, 사실 아까부터 <웃음> 조금씩 먹던 젤리는 다 먹어서 기상시에 먹으려고 했던 보테이터칩을 먹을 때가 된것 같습니다. 쉬는 거 아니고, 어떤 업무의 뭐 일환이죠. 음어떻게 손이 계속 가. 말도 리본이랑 동일하게. 리는데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 어, 고용순의 재택근무 공간이 지났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모보과가 여러분들도 항상 바스크 잘 하시고 손 자주 씻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갔으면 좋겠어요